안녕하세요 고양이 의사입니다 오늘은 와린이 레이드 가기 마지막 편 에드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에드온이란 말 그대로 에드온 와우에 커스텀된 UI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와우 자체에 있는 기능인 스킬 미니맵 버프 디버프 등등의 기능들을 사용자들 편의에 따라 예쁘게 보기 편하게 크게 원하는 위치에 둘 수가 있죠 레이드에 갈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애드온은 DBM, 위코라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디테일즈와 e x r t 까지 있다면 레이드를 단순히 참가하는 것을 넘어 편하게 원하는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DBM부터 알아볼게요. DBM은 레이드에서 네임드들의 스킬이 오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이렇게 직사각형의 타이머가 보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활용이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위코올 하나만 추가해주면 이렇게 사용하고 보기가 매우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는 타이머 외에도 보스들의 특정 스킬의 경보음을 바꿔줄 수 있는데요 dbm창을 불러와서 보스, 나스리아 성체, 원하는 보스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보스들이 사용하는 스킬들의 말풍선 혹은 경보음 설정이 가능합니다 특정 스킬에 더잘 대처하고 싶다면 경보음을 따로 설정해 보세요. 이 중에서 저는 에어혼을 제일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위코라입니다. 위코라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와고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 보면 정말 생각도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직업별로 스킬, 쿨, 버프 등을 보여주는 일명 종합 위코라도 있고 레이드에서 네임디들의 스킬에 대처하는 위코라도 있습니다. 위코라를 사용하려면 먼저 위코라 에드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게임에서 위코라를 불러와서 위코라 창을 띄운 뒤 인게임에서 사용할 특정 위코라들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위코라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코라를 문자열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와고 사이트에서 원하는 위코라를 찾은 뒤 카피 버튼을 눌러서 문자열 복사를 한 뒤에 인게임에서의 위코라를 켠뒤 가져오기에 가서 붙여넣기 Ctrl-V를 이렇게 하면 위코라가 등록됩니다. 혹은 파티원이나 공대원들이 채팅창에 올려준 위코라를 공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채팅창을 연 상태에서 s h i f t c l 을 하면 됩니다. 받을 때는 채팅창에 올라온 위코라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위코라가 공유되면 이제 보기 편한 자리에 두고 사용해보세요 위코오라 그룹을 선택하고 인게임에서 위코오라를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위코오라는 이렇게 공유하기, 다운로드 받기, 원하는 위치에 두기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검색은 인벤의 각 게시판이나 구글, 와고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테일즈입니다 디테일즈는 전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간단히 사용하려면 피해량, 치유량을 통해 내가 얼만큼 딜사이클을 돌리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좀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다면 디테일즈에 우클릭을 한뒤 원하는 분류들을 등록하면 됩니다. 죽은 원인을 알아보는 죽음, 생명석 치유물약 사용 여부, 딜 물약 사용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XRT입니다. EXRT 역시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메모와 공격대 생존기만 있어도 게임 진행이 더 수월해집니다. 메모를 통해 네임드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주고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대장이 e x l t 를 사용하면서 공생기나 택틱을 공유해주는 경우 본 메모에서 공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을 쉽게 전달받을 수 있죠. 또한 공격대 생존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스킬들을 원하는 위치에 띄워두고 체크가 가능합니다. 힐러라면 탱커의 생존기나 다른 힐러들의 공생기를 띄워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딜러의 경우 수제기에서 파티원의 생존기나 차단풀 등 설정만 해둔다면 원하는 모든 스킬의 체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레이드에서 필요한 애드온들을 간단하게 확인해봤는데요. 위애드온들의 세부 기능으로 가면 다양한 것들이 있고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유용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다면 다양하게 세팅을 해서 진행하는 레이드, 쇠기, PVP, 필드 등에서 효율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지니 지금이라도 꼭 설치하고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 쭉 이동 그냥 관문 타세요 그냥 관문 타세요 다 다들 관문 타세요 그냥 이거 자축 좀한번만 이거만 이거만 넘기면 돼요 여기만 넘기면 돼요 병병 확실하게 병 확실하게 병 계속 보세요 병 계속 보세요 병병 센터 센터 구슬, 구슬! 구슬! 바지 p 좀깔좀주아주 지금 다, 일단 지금 생석 같은거 먹으세요 쫄 잡으시고 이거만 해결되면나이어 쫄! 쫄쫄쫄쫄쫄! 거의 다 했어요 다 잡았어요 e r p u s 이 e r 드 u s s e r 냄 u 만 s e 거든요 물력 드시고 전투 물 e 병 병만 확실하게 병만 병만 확실하게 병, 병 확실하게. 한번 더. 센터, 센터, 센터. 저희 많다. 바꿔 죽어요. 그냥 바꿔 죽어요. 바꿔 죽어. 랜드 마무리. 나이스.